자, 아이고, 여러분, 난리 났다. 아, 이거는... 자,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일단 7대제 공식 포럼에 지금 이런 이상한 어떤 문양을 가진 배경화면, 이게 공식... 이 배경화면이 맞나 싶을 정도고 칠대제 페이스북 들어가보면요 거기도 이런 배경화면이에요 뭐이고 싶은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보면 이 강렬한 태양의 불꽃 같은 어떤 뭐 이런 거랑 시커먼 거랑 격돌하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이봐봐이 마치 올티민 형님 같은 빛 같은 그리고 불 태양 이거랑 시커먼 거랑 어 어떤 격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그냥 이상한 경화면일 수도 있는데 그 의미 어떻게 놨겠나 냄마블이 어자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뭘 봤냐면 자 GM 노트 갑니다. GM 노트 여러분 집중하세요. GM 노트 들어간다. GM 노트 말한 곳인지 알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어 m CM 그러니까 어 중요한 것들을 남기는 곳인데 갑자기 난데 없이 D3 해가지고 CM 레이지 님이 이걸 남겼어요. 이걸 남겼다고 실수했나? 어? CM 레이지님이 실수를 했겠어? 이거 우리 언제 본 겁니까? 우리 더원형님이랑 선 멜이랑 격돌하는 장면이잖아 아니 이걸 지금 왜 올리셨지 실수했 D3에 선 멜이요? 자뭘 뭐, 의미하는 건지 제가 유추해 볼게요 아까 그 바탕 배경화면이랑 유추해 봤을 때야이이 이, 이 암흑적인 이 시커먼 느낌의 멜리랑 불의 빛의 지금 에스카이님이랑 격돌할 것이다. 자, 지금 얼티밋 형님을 얼티밋 형님 이 메타를 맞붙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야. 자, 얼티밋 형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는 캐릭터 연옥멜리다. 지금 이렇게 아 저는 내말 내, 내, 내, 내 틀릴 수도 있어. 그냥 재미로 들어라. 자, 연옥멜리 우리 처음에 그생방에서 떡밥을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 연옥 안에 있는 멜리가 그렇게 센나? 그냥 약간 맹하기도 하고 그데 그거는 멜리의그 순수 말이 거기 이제돼 있는 건데 그거를 어 반이 제 데리고 나오잖아. 근데 내가 한 가지 강구한 게 있어. 연옥 반이 출시됐을 때그 연옥 안에 있는 반이 아니라 그 연옥에서의 그 힘을 얻어서 거기서 막시 쉐리 몸이 다찌개있다뭐 펴다 했다고 그걸 몇, 어? 엄청 몇십 년이었나? 그걸 반복해가지고 강해져서 돌아온 멜, 아, 아, 반이 나온 거잖아. 맞지? 그 연반이 연옥을, 어, 극복해내고 돌아온 반이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멜리가 연옥 안에 있는 그 약간 맹한 개가 아니라 그 힘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제 강해진 멜리 연옥에서 돌아온 힘까지 완전히 돌아온 힘이 완전히 돌아온 멜리가 안, 아닌가 이 말이에요 자 잠깐만 보자 그래서 그 떡밥을 한번 보자고 자이짤 유출됐다는 그짤 말이야 이짤이 어, 짤에서 우리가 이게 진위는 알수 없지만 연옥 멜리가 나올 것 같다 하고 짤이 돈건데요 이 검은 구슬이 막 돌고 있단 말이죠 검은 구슬이 이 무슨 스킬입니까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엔디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예 저도 일전에 이미 다 봤지만 가물가물한 거야 복습을 했는데 이게 트릴리온 다크지 트릴리온 다크란 스킬인데 이거를 언제 멜리가 익힌 거냐면, 옛날 수령굴에서 킹이를 한번 붙잖아요. 그때 킹의 무슨 스킬을 보면서 단장에 한번 차가 난 적이 있어. 그래서 구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 적이 있거든? 그거를, 어, 이 멜리가 이제 연옥에서 돌아온 멜리에요. 연옥 의 힘을 되찾은 멜리. 말력이어마무시하게 세져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그 스킬이 우르르르 구체를 만들어서 우르르르르르르르 하는데 마시나에 그거 맞고 쳐 날아가거든요. 어그 정도 힘이면 어, 얼티밋 형이 마시랑을 배타리 때리가지고 쳐 날린 거랑 맞먹지 않나? 어 굉장히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멜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 다크 다크한 트릴리언 다크를 우리가 보고서 다시 한번 포럼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시선 좀 바뀌었을 겁니다. 메인 가볼게요. 요거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웃음> 어떻게 보여요? 야, 근데 내가 단정을 지으면 안 돼. 어, 내가 유튜브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나도 지금 그냥 완전 내 피셜 풀가동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재미로만 보세요. 여기 이 시커먼 거, 이 트릴리언 다크 같진 않아 구체 같진 않아. 근데 그 구체를 사용하는 멜리가 풍길만한 어떤 에너지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뭉개뭉개하잖아, 시커먼 게. 근데 이쪽 봐봐. 활활 타오르는 느낌 아주 막 불꽃이 튀는 듯한 태양, 에너지가 막, 부, 하는 느낌이 아닌가, 말이야. 어? 지금 이걸 다시 보니까, 얼티밋 형이랑 암흑멜리, 어, 연옥멜리가 맞붙는 장면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vs 한번 넣으면 이게. <웃음> 완전 개소리일 수도 있다, 여러분. 어, 재미로 봐라. 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개소리를 뒷받침할 만한 또 하나의 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또 뭐야? 무서워, 이제 무서워 하실 텐데. 어? 자이짤리뭘 의미하는지 느낌 뭡니까? 느낌이 와? 뭐그요도원형님이랑 뭐.. 뭐자 뭐. 202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년 전 11월 25일에 누가 나왔습니까? 더원 에스카노르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한달 뒤인 12월 23일에 리지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12월 30일 그 해가 끝나는 마지막 주에 선멸 멜리가 나왔습니다 맞나? 지금 벌써 소름 끼치지? 막 털서제. 자, 2021년 가볼게요. 2021년 11월 25일에 각행이 나왔습니다. 요건 뭐, 에스카 형님은 아니지만, 어, 강한 칠대제 멤버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 다음 12월 23일에, <웃음> 리지가 나왔어요. 와, 나 진짜 기가 막히네. 그로부터 일주일 뒤, 12월 30일에 누가 나왔느냐? 암멜이 나왔다. 자,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할줄 알겠지? 2022년 올해입니다. 11월 24일에 더원 얼티밋 에스카노르 형님이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한달뒤인 12월 23일에 누가 나왔냐고 리지가 나왔어요 이거 7대지 제작진들이 진짜 천재예요 만약 이거를 의도한 거면 개천재입니다 원래 이렇게요. 어떤 영화든 뭐 그런 거 보면 막 뒤에 숨겨진 의미 해석하고 이런 막 소름끼치잖아. 막 감독이 이것까지 생각했다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나 나는 약간 이게 만약에 제 의도한 건 그런 건것 같아요. 되게 천재적으로 배치해서 너그 한번 맞잡 봐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막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이니까 막막 막 일본의 덕후들이랑 막 양덕들 뭐 막, <웃음> 유럽 쪽막 양덕들 막어 미국 쪽에 이런 분들 덕력이 우리보다 더더 더 딥할 수 있거든. 아무리도 뭐 만만치 않지만 그 딥한 동력들은 이거 분석해내고 박수치면서 그면서 팬심 더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 이걸 의도한 거면 이 물음표 12월 30일 2022년 12월 30일에 누가 나오겠냐고 누굴 것 같아요? 어? 누구겠니? 아, 자오나. 또 흥분해 버렸구나. 미안하다, 여러분. 자, 미안해요. 흥분하면 안 돼. 왜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 <웃음> 나도 완전히 진짜 개 뇌피셜이에요. 근데 뇌피셜들을 뒷받침하는 것도 자꾸 보여가지고. 와,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으로 렘밥을 아예 대놓고 CM 레이지 님이 이때 2년 전에 더원형 님이랑 선매리 맞붙는 걸왜 올렸냐고, 지금. <웃음> 이거를 지금 왜 올리냐고요 그거랑 같은 구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다시 한번 가볼까? 이거는 g m 노트예요 게임 매니저 노트라고 거기에 2020년 12월 26일 17시에 2년 전 영상을 왜 올리냐고 하하하하붙잖아 <웃음> 지금 둘이 맞붙잖아 멜리랑 에스카이님 맞붙자 지금 얼티밋 메타에 감히 대적할 자가 누구냐? 감히 누가 대적할 건데? 연옥의 힘을 찾은 멜리 정도면 대적할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맞붙지 않을까요? 차크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려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 댓글에서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웃음> 누가 나올 것 같다? 누가 겁나 어떤 성능일 것 같다? 다양한 댓글들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토론해봐도 좋겠습니다. 예뻐졌구나. 나볼 만큼